달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과 7.5의 연속 지진도 보름달이 뜬 2월 6일에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2일 초승달을 앞두고서 전 세계는 지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뿌리고리와 그 이외의 지역 까지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 일본 대지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 대지진과 연쇄 도미노 지진을 대부분 일으켰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9 강진이 오늘 3월 22일 초승달이 뜨는 날 새벽에 발생하였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파누아투 인도네시아, 페루 즉 대표적인 브리고리 국가들에서 규모 4에서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말입니다. 두 대체달의 인력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고 보름달과 초승달이 정말로 지구의 강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미국의 지진 조사팀이 논문으로 그 답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진 연구원들은 태양과 달의 위치와 미국 샌 안드레아스 단층 깊은 곳의 작은 진동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천체의 중력이 지구의 판을 바다의 조수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 어스지얼라지컬 서베이의 팀장 니콜라스 반 데르 엘스트 니콜라스 벤더 이는 성명서에서 말하기를 오랫동안 센 안드레아스 단층을 연구한 결과 그 내부 깊은 곳에서 발산되는 기본적으로 규모 가약 1.0인 미세지진 인 작은 진동을 감시해보니 조수 변화가 이러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달의 인력 즉 보름달과 초승달이 지구의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 매개체라는 뜻입니다. 미국 지진 조사팀은 단층의 파크필드 부분 즉 지진 활동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역 근처에서 발생한 8만 1 0 0 0 개의 저주파 지진을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데이터를 같은 시간대의 조수 데이터와 비교했으며 특히 음력 주기와 일치하는 2주간의 격주 조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 주변으로 하여서 해당 지역의 지진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달과 태양의 인과관계가 지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팀은 보름달과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 단층선을 따라서 지진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3월 22일 초승달을 주변으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규모 6.9의 강진과 부리고리 지역의 강진들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